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 소식을 빠르게 읽어드리는 여자 다나쌤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은 스마트스토어에서 리뷰관리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할수 있는 기능이 런칭되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 스토어 왼쪽에 있는 메뉴에 보시게 되면 커머스 솔루션 이라고 하는 곳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실 텐데요 이 커머스 솔루션 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수 있도록 추가 확장 프로그램을 깔아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크롬 브라우저에 보면 추가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계속 넓혀 주시게 되면은 번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미지 다운로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능을 붙여 갈수 있죠 그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에도 그러한 기능들을 더 붙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뭐 향후에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본의 라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메신저죠 그래서 라인의 스마트 스토어 의 상품을 등록을 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 물건들을 쉽게 살게 만들어 줄 거다 라고 할때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크로바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번역만 해 가지고 등록만 해주면 일본에도 여러분들 이 시장 진출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도, 떠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기능으로 만들어진 리뷰관리 솔루션을 안내를 해드릴건데 이 리뷰관리 솔루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쇼핑몰 스마트스토어에 보면은 상품페이지 상단에 항상 포토리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써보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별점 몇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 만들어서 여러분 올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유료이기는 한데요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ai 솔루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네이버 거죠 네 요거를 이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고객이 이야기했었던 리뷰에 있는 글 읽기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분석을 해는 글기 중에서 정말 잘 써져 있는 글들만 쏙쏙 뽑아 가지고 그리고 포토리뷰 같은 경우에는 사진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어 그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예시 이미지 보여 드릴게요 네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품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서 리뷰를 상단에다 올려주면서 새로 들어왔던 고객들은 리뷰를 봐서 좋고 다시 방문했던 고객은 어 리뷰가 역시 이렇게 많이 쌓였네 이런 것들을 봐서 좋고 이렇게 리뷰를 고객들에게 조금 더 빠르게 노출할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이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오늘은 리뷰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이 새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향후에 도 커머스 솔루션의 다양한 기능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